우리, 우리가 메뉴를 갖다가 아주 박, 고정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변화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요. 특, 특별히, 에, 이 고정 메뉴를, 그러니까 한달 내내 동일한 메뉴로서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음식을 한달 먹었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주자. 그 변화를 주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 사이클 메뉴에서 어떤 주기를 어떤, 어떤 주기를 이렇게 두면서 변화를 주면 좋겠다. 이제 거기에 주기를 주더라도 어떤 티피칼 형태로 그 일정 주기 동안 같은 날은 같은 아이템을 제공하자. 예로서, 뭐, 월화수목금까지 뭐 있을 때, 월요일은 딱 무슨 A 메뉴, 화요일은 B 메뉴,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A 메뉴. 이렇게 딱 하면, 아, 월요일은 A 메뉴구나. 이렇게 티피칼 한 형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이 요일에도 다른 메뉴가 올수 있게 뭔가 변화를 또줄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예로서 월화수목금 오일을 제공을 해야 된다 오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오일에 메뉴를 다섯 개 종류를 메뉴 다섯 종을 한다면 같은 요일에 항상 같은 메뉴가 제공되는데 그러지 말고 뭐 6개나 한 7개 정도 메뉴를 준비를 하면 요일별로도 분명히 다른 메뉴가 제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변화를 주는데 이렇게 typical 형태 혹은 typical 뭐 break 형태 아니면 뭐 랜덤하게 그야말로 무작위로 뭐 난수 구하듯이 무작위로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에, 스프리트에서 모든 아이템에 각각 주기를 부여해가지고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은 빈도 높게 자주 공급해줄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화를 주자 그 말이에요. 그니까이 변화 주는 거는 개발했는 메뉴가 몇 가지가 개발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메뉴별로도 고객들이 또 좋아하는 메뉴도 있고 조금 싫어하는 메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것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같은 요일에 같은 메뉴 오지 않도록 변화를 줄 수가 얼마든지 줄수 있잖아. 이제 그렇게 메뉴를 빈도 조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참이 오감이 음식을 먹는데, 어디에서 가장 큰 음식, 음식을, 에, 음식의 선호도가 좌우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이냐? 향이냐? 아니면은, 텍스처 질감이냐? 아니면 어떤 모양이냐? 색깔이냐? 물론 다 영향을 줍니다. 영향을 줘요. 그러면은 그, 그것들이 그 중에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좀 적게 미치는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자료를 좀 가지고 변화를 주자. 변화를 주자. 이게 사실 중요한 것.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뭐티피 p 브레이크 형태 표 1에 3에 나오고요. 랜덤 형태 랜덤은 글, 글, 글자 글 그대로 뭐 무작위로 컴퓨터에 뭐 난수 발생시키듯이 발생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 그죠? 그 다음 스 p l i t m 이런 것들을 자, 설명을 이제 예를 들어, 들어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그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메뉴가 레스토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내부 통제 도구뿐 아니라 광고 판매 촉진을 포함하는 마케팅 도구로 역할을 해야만 그것이 옳은 메뉴다 이렇게 누누이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패스트 어, 푸드 서비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그랬는데, 바로 메뉴가, 메뉴가 차지하는 자, 메뉴, 메뉴 속에 모든 것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메뉴 생산, 분배 서비스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메뉴 소개는 영양 점검도 돼야 되겠고, 위생 관리 기본적으로 돼야 되겠고, 원가 관리, 뭐 마케팅 가격 결정 할것 없이 모든 걸다 고려해서 이 메뉴가 결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그냥 단순한, 단순한 그 음식, 제공하는 음식 1억, 가격, 끝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모든 걸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메뉴 속에 다 담겨져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그만큼 메뉴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또 표로서 나타내는데, 여기에 페이지 몇, 그림 1에 3, 그림, 어, 이게 아니 자, 여러분과 하고 지금 매치가 안됩니까? 음. 1회 3 1회 3 46페이지인데 맞죠? 아, 아, 맞아요 자, 여기에 보시면 마호무드 에이 칸이란 사람이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자 마호무드 에이 칸 자, 이게 칸이란 사람의 칸 모델이라고 그래요. 전형적인 푸드 서비스 시스템에서 메뉴가 보세요.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으면서 메뉴에, 메뉴 속에 담겨야 될게 뭐냐,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도, 고객의 필요하는 욕구도, 메뉴 계획 속에 다 고려돼서 메뉴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메뉴 결정되고 나면은 그게 다 생산 서비스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센터에 이 메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메뉴를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다 관리 해야 되는 키워드다, 이 얘기야. 자, 키워드다. 마우무드 A 칸 모델입니다. 자, 마우무드 A 칸. 자, 칸 모델. 자, 우리가 한번 봤다.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한식, 양식, 이 메뉴들은 음식은 제공되는 순서는 어떤 형태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개 보면은, 어 뭐, 서양식은 이런 형태로, 순서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실은 거의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일반적, 아, 이 부분은 지금 어디, 어디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 자, 저 뒤쪽에 94, 93, 4쪽에 넘어갔어. 예. 93, 4, 5. 자, 서양 음식의 제공 순서고요. 자, 순서. 그 다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줄여들었는 축약된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좀 축약되고 했는 부분을 제외한다면은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서양식이 애피타이저 제공되고 스프 그다음 생선요 사벳 샐러드 주요리 뭐 디저트 그다음 뭐 커피 또는 차 형태로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다음 우리 한식당은 우리도 어떤 좀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요즘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때자 이런 형태를 일반적으로 띄고 있다. 그런데 이, 이 순서가 아니고 다른 순서를 가지고 사용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자, 애피타이저로 뭐죽 종류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 뭐 생선, 가금류, 고기, 채소, 뭐 그다음 메인 식사, 그다음 후식이나 음료 이런 형태로 제공되더라.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식품 영양 먹고 마시는 음식에 거의 이제 전문가로서 영양사 면허도 가지고 있고 이렇잖아 공부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입장에서 과연 이 순서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할까 안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이상적으로 짜여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는 법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과 다르게 더 좋은 변화를 줄 수가 있다면 주면 되잖아 맞죠? 주면 돼 그런데 대표적인 게 나중에 식사 다 하고, 후식으로, 이 음료, 과일, 차, 이거, 드는 거, 어때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그렇죠? 커피, 차 먹고, 뭐, 이거 후식으로 금방 먹는 거, 굉장히 안 좋잖아. 차라리, 후식을 미리 먹고 미리 먹고 메인을 먹는다면 어떨까? 응?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우리나라 상차림은 사실은 그냥, 처음 다 차려놓고, 하지. 순서대로 나오는, 이런 경우는, 물론 뭐, 후식 나오고 이럴 때야 그렇지만은, 자, 우리나라의 식, 식단 상차림에서, 상차림에서, 사실은 우리나라 상차림에 관련한 역사적 기록이 뭐가 있느냐? 이걸 이제 한번,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아까 나왔는 뭐상가여로 하고 뭐 음식 디미방뭐 이런 곳은 있지만은 있지만은 상차림에 대한 내용은 거기 안 나타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상차림에 대한 기록이 있, 있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기록이 있는지 여러분 찾아서 아시겠어요? 찾아 찾아서 내가 과제로 받을게.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뭐 3첩 반상, 5첩 반상, 뭐 7첩, 뭐 9첩, 12첩 거는 그 반상이 있잖아. 그 기록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